자낭떨어지 계곡에 미니보스 중간보스 백예등? 백등이? 총소는 어, 헬메에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강할까요? 과연 개코는? 잠깐만 어 어! 어! 강하다좀 마시고. 오! Oh. 어, oh, 미친. <laughs> 간지나잖아. 에이 이거나 먹어라. 안 되겠다. 오 발차기 미친. 퀵! <웃음> <꿀. 웃음> 잠깐, 저총 주둥아리에 뭔가 갈고리처럼 달려 있는데 필살기 저거 인, 인메지면 적이 되네. 잠깐 뭔지 씨야 이거. <웃음>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어. 어, 떨어 떨어져. 떨어져. 어이, 어이... 음? 오야... 데미지가 쎄시네. 와, 체간을 깊고 놀려놨더니... 어이, 할매... 남아 에에 아, 이거 당해버렸네. 그냥 체가 깎아서 그냥 죽여야겠는데? 아! 잠깐만요, 총쏘지 마, 총쏘지 마, 쏘지 마! 다음 폭죽도 써봐야겠어. 아 깜짝 놀라네. 어! 피아저 손잡이에 끌려가는구나 저거 대충 패턴 알고 잘 파악이 됐다 이거는 이번판에 질 수가 없다 아 보십시오 이번판에 깹니다 어디 가미? 어이 안 되지. <되네! 목소리> 연석이 어딜가미? 오 오호! 아 저거 당했어 안돼! 오너 기다려. 아저 발차기 하고 세번 치는구나 저거. 피하고 어어총총총총어 총, 총, 총. 총! 어, 피하고 아저왜 잡혀 대지. 오 위험해. 오 잠깐만. 오 위험 저거 저게 위험하구만 어 아! 잠깐만 어 잠깐만 날좀 <웃음> 먹고 날개지 대떠이 뿐인가 한번더 먹어 야, 어, 아, 다 잡았는데, 내가 먼저 빠르지 않았어요. <웃음> 내가 더 빨랐던 것 같은데, <웃음> 오이, 내가 더 빨랐는데, 오. 폭죽 카타쉬로 두 개나 소비해야 되네 이거 아... 참... 그냥 정석으로 싸워서 이기자? 저거 뭐 어렵다고 저거 오해한 돼! <놀람> 아아저 발차기 다음에 총으 뭐야 총, <놀람> <놀람> 총 최간이 피하고 오호. 어? 아... 저때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 나 이때 피 먹고, 어, 야! 어이, 뭐야, 저거. 내가 너무 빨리 때렸어. 아, 이거 맞네, 또. 안 죽었어? 아, 이 씨! 아 실수 좀 하지 마, 저거. 패턴 다 파악했으면서. 아, 씨. 이거 키보드 바꾼 것 때문에 적응이 안 되네. 어 이번판은 깼어야죠 개코님 실망스럽네 이번엔 깰수 있죠? 믿습니다 어이 저거 너무 빨리 때리면 안돼 발차기 다음엔 총을 쏜다 이 안돼! 아 잠깐만 저거 뒤로 많이 피했잖아요 아 저건 아니지 저렇게 닿는다고? 너무 붙어도 안되고 이거 참 을다싸아도 문제고 <웃음> <웃음> 패턴을 파악을 해도 못 이기고 8 2 0밖에 안주래 아니에요 아 위쪽이구나 이거 <웃음> 길이 어딘가 있네 컨트롤양안 끼다 개코야? 좀몇 단계로 저렇게 돼있는 거야? 뭐 월은의 사탕 있잖아. 이거 이거 먹어봐. 오잉. 들킨다고? 한 명한테밖에 안 들킨 거 같은데? 그래 아이템은 이럴 때 쓰는 거지. 들켰다 아! <웃음> <웃음> <야>, 뭐야 저거? <웃음> 오. 이 오. 오. 오! 아하하. <웃음> 다리 뭐야? <모야 웃음> 아 중간에 <웃음> 끊겨 있는 <있어>, 다리가 <웃음> 저래도 돼? 왜안 들키겠지? 잠깐만, 얘를 죽이면은 들켜 버릴 것 같으니까. 윈 녀석 먼저. 와 160이나 준단 말이야. 다시 내려가서 인덕. 저게 뭐지? 안 들켜? 어이 들켰어 그리고 허접들이야 잠깐만 얘부터 잡고 뭐가 있어! <웃음> 이 들키네 소리 때문에 아! 아유 이 자식아 야돈 많이 주네 아이템도 많이 주고 들킨거 같은데? 간다 세 보여. 그렇지. 산탄 든 녀석이었구만. 벽에 붙어서 바로 때리는 건 없나? 인사? 아, 터졌다. 아 저기에도 있네? 이렇게 돼 있잖아? 뭐야 안 들킨 거 같은데 지금? 위는거 아는 거요? 모르는, 모르는 거요? 시야 돌리기 이거 왜 있지? 여기서 환영을 쓴 녀석이 있다는 건가? 너 가, 절로 아, 이걸 들키네 아이, 제발 어, 이거 안 돼! 나가자난 니. 자, 야닌 닌. 아, 이거 녹화를 안 끊었어. 포스 <웃음> <보스> 잡는데 짝기라서의기양양해가지고아 <웃음> <나서> <웃음> 그냥 여기, 서계속하자 줄 몰라. 바보들이야, 바보들. 한 마리만 인사를 해도 된단 말이죠. 헤이야! 아야야야, 아야야야. 이거를 먹어. 얘네들이 돈도 주고 경치도 많이 주니까 홍색 화약 무거운 주머니! 아~~ 좋아요 어 여기 아이템 또 있다 아니야. 하나 먹었더니 하나 또 주네? 뭐지? 오 어, 세이브 얘네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뒤로 가서 저 녀석들을 연달아서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. 음. 아야. 어? 환약을 먹으면 어떡해? <웃음> 아이 발차기 좀 그만 그만해! 그만해 발차기! 여기 카타시로가 많은데? 이걸로 볼까나? 이길 같은데? 뭐가 안 떠요? 길이 아닌가봐. 미니버스 또 있다 여기서 녹화 끊습니다